예, 어, <웃음> 제가 어, 일부러 이 뒷시간이 배정돼서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왜냐면 하 <웃음> 대충 어, 제 감으로 봤을 때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아마 열심히 듣다가 4시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 생각이 듭니다. 4대 많들이 남아 계시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숙대 분들을 처음 만나 뵀을 때, 그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연구원님도 그렇고 저희 재단의 다음 세대자는 뭐고 뭐가 그러셨냐면 여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재단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서. <웃음> 아 그런데 뭐 그런 고민을 안했어도 됐을만한 지금 봐, 보니까 남성분들에게 말하시네 아무튼 <웃음> 숙대 궁금하셨죠? <웃음> 자 아무튼 예. 그 저는 저그 앞에서 이제 그 앞에 앞 분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참 전부 멋진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특히나 뭐 다음 뭐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우리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제 프로젝트인데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지진하기도 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여기는 태양신도 없고 아 그래서 그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아, 여러분한테 그냥 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완성된 프로젝트도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 이야기 네, 드리기로 해서 오픈노하우라고 제가 함께 쓰는 공익적 가치라는 슬목을 가지고 지금 클로즈 베타를 하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왔습니다. 그 저예요. 전데요 음... 괜찮죠? 음, 괜찮아요. 함께 그... 어, 저희 재단에 유스보이스라고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프렌토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24세 미만 되는 친구들은 저희하고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라 해서 죄송해요 <웃음> 친구 아니죠 근데 그,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그려준 거예요 그려서 저한테 주면서 어디가서 당신을 소개할 때는 이 사진을 꼭 써달라고 그랬어요 어, 이 친구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어 하는데 어,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어, <웃음>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직장에도 사회복지를 했고, 그, 제가 한창 이렇게 예전에 기부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이럴 때는, 그, 제가 지금 생긴 게 기름지고 이랬다 보니까, 아무튼 저한테 기부 잘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기부하면 제가 꼭 먹는 것처럼 생각 하시더라고요. 무튼 사회복지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면서, 어, 저는 기업사회공헌하고 재단 쪽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한 18년 정도 일을 했고요. 꽤 오래됐죠. 하고 있었고, 다음 세대재단에 들어온 거는 2004년도부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만년필, 야구, 아이폰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만년필은 아, 약간 아, 패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년필만 들고 있으면 막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고 그 어, <웃음> 영화에 만년필이 등장하면 그 영화는 아주 베스트 영화가 되고요. 예,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선생님들 지금 앉아계신 분들 전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어,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전혀 뭐 완벽한 서울바를 구사하고 있으니까 저는 모두를 시켜데 아무튼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예 좋아하죠. 네, 아이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제 그, 진짜 그, 그런 한달에 그런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멀리 만들어버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가까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도 제가 아이폰 쓰고 있으면 이제 아내가 그래서 혼을 내고 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아내가 있습니다. 저한테. 네, <웃음> 그, 그,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그래서 뭐 이혼까지 가고 막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 저, 우리 재단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아, 저한테 심각하게 오늘고 오셔가고 하시니까 아이폰을 쓰면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분이 어, 아이폰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주위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저입니다. 저거요. 제가 오픈 노하우를 왜 계획하게 되었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제부터 드리려고 해요. 인터넷에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인데, 야, 중원의 고수들이죠. <웃음> <웃음> 이런 분들 만나보신지 모르겠는데, 이야, 신기하죠? 또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중원의, 어휴 죄송합니다. 이런분이 계십니다. <웃음> 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어, <웃음> 가지고 있는 아까 뭐 책의 체계, 책에 지식 책에 막 이야기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도 많고 자기 서랍장 속에 있는 것도 많고 이게 많은데 그걸 잘 꺼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꺼내놓으면 굉장히 비용이 도움이 될 건데 이런 생각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혹시 비영리단체에 어, 사무실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그러니까 가보면 정말 수많은 자료가 정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몇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중원의 고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시간도 없고 또 아, 그래서 계속 그,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중원의 고수들의 그이 머리를 좀 털어야 되겠다 뭐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게 첫번째고, 두번째는 시민사회단체들을 보면 성명서가 별로 많이 내는데, 보면 뭐뭐뭐뭐뭐등단체뭐 이런 이정도 어, 연대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나누고 있지는 않은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에서 필요한 뭐 모금 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나눠보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뭐아이템도 정리되고 할건데 안되는 것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우리, 우리 김경달님께서 그 위키피디아와 지식인을 이렇게 비교를 하셨던데, 그 우리가 위키가 한국에서 이렇게 왜안 되냐, 뭐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 우리 정세 자랑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밑바닥은 위키인데 보여주는 거는 위키 아니게끔 보여드리면 좀 그러면 쓸까, 잘 써낼까, 그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하죠, 단순하죠. 그, 뭐, 큰 기획도 아니고요. 중간에 고수들의 그 머리를 좀 털어보고, 그 다음에 좀 연대해서 뭘 해보고, 그리고 좀 플랫폼 재밌게 만들어보면 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지금도 클로즈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이걸 하겠다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 상당히 기분 나쁜 피드백들이 들어오죠. 의미는 있지만 성공하기 힘들걸, 이런 거. 내 글에 손드는 거 되기 싫어해. 이런 거. 왜냐면 위키는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할까? 위키 너무 어려워. 괜히 힘든 게 가지마. 아 이건 저를 정말 아끼는 분이죠. 지가. <웃음> <웃음> 그리고 공익적 같이 재미없잖아. 뭐가 재밌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그 <웃음> 이 공익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여기 조그맣게 아주 좋은 소리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잘될 거야. 될까. 근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영리 없는 영리는 아마 지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비영리적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저희 프랫폼에 분명히 참여해 주실 거다. 라는 신뢰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쫙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망하기 전에 그냥 딱완전적으로 해체하는 지금 전략을 좀 <웃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그렇고요. 근데 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뭐 나누면서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 혹시 예전에 그 핸드폰에 그거 무슨 서비스죠? 그 발신자 표시 서비스? 이게월천 원의 서비스 요금을 받았어요. 그거 아세요? 네.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없어진지 아세요? 그게, 시민단체들이 계속 가서 대모했어요. 1인 시위하고, 너희들 너무 먹는다, 그냐 조금만 먹어라. 응? 어? 어, 방통이 이러면 안 된다. 뭐, 아, 어,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 살짝 손을 좀 들었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서비스가 거의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얼마를 세이브했습니까? 많이브했어요 엄청난 돈을 세이브했어요, 만천원. 그런데 그 12,000원을 중에서 많이도 아니고 한 50%, 6 0 0원 정도는 심사에단체를 기부하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비용이 없는 영웅이 지옥입니다. <웃음> <웃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모어 만들었는데요. 오픈모어 이제 그 화면을 보이면서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면 하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저 어, 오픈 노하우는요. 오픈 노하우는 1위일 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좀 끄집어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혼자만 알고 지금 있는 거 굉장히 많으시죠. 솔직히 안오셨습 내가 요거는 요 사람한테 안 알려줬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료로 지금 어디 다운 받고 있는데 보고 지금 멤버십이 오고 공개 못하고 이런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많죠? 네. 어디 가면 공짜로 맛있게 뭐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알고 계시고 이런 거또뭐 있을까요?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이 노하우를 좀 내놓자. 내놓자. 그 다음에 내놓고 나면 두 번째 이걸 좀 알리고 나누자. 네? 알리고 나누고 세 번째 아 근데 이게 내놓는 게 되게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말 힘들게 알게 되거든요 힘들게 알게 되는데 아까 태양신 같은 분도 대단하시잖아요 내놓는 게 쉽지 않다고 쉽지 않다. 이게 내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잖아요 결혼하신 분은 있어요? 아내를 계속 사랑하니까 세상 제일 어렵거든요 굉장히 힘든, 힘든 일이에요 계속 내놓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애쓰죠 애써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내놓으면 또 커져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기억이 없는 영리는 지옥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나누고 그런한다음나눠지면 여기서 또 새로운 크레에이트가 만들어질거야. 분명히 새롭게 아, 크리에이트 되고 그러한 다음에 또억크리이트뭐 어, 이런,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게 오픈노하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은 또 약간 그, 그래서 그제희 기획할 때그 우리 지식인이나 다른 뭐 채널처럼 재미도 좀 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아, 그리 열심히 쓴 사람한테는 뭐, 당신은 뭐, 무슨 뭐 초보, 뭐 중수, 고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는 아니,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도 아닌데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태양신, 아까 재밌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쓰자마자 태양신, 그렇게. 전 국민의 태양신 말을... 예, <웃음> 네. 그 어, 오픈 노하우 그, 어, 메인 페이지입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고 지금 이제 한 24가지 정도의 그 노하우가 베타로 지금 테스트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한네 가지 종류의 노하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경우는 그 심사 단체나 이런 데서 매뉴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뭐 상담을 하는 매뉴얼, 모금을 하는 매뉴얼, 관리를 하는 매뉴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 근데 매뉴얼은 만드는 그 순간 이미 아웃풋 데이터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이미 오래 될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올려가면서 만들자, 그리고 또 수정하면서 만들자래서 매뉴얼 부분이 한 부분 이 있고, 그다음 사례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 연구 좀 표현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의 사례라든지 모금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비용에 관련된 노하우, 그 기타, 뭐 이렇게 지금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메인 지금 페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희가 그좀 지식을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카테고리를 막 나눠, 스스로 나눌 수 있게끔 해놨어요. 분류, 예, 분류 검주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매뉴얼과 단체 문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자기 노하우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가장 최적의 형태로 지금 해놨고 옆에 뭐 인쇄 버튼이 있어서 눌리면 바로 책자 형태로 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해놨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위키인데요. 저희가 밑단은 위키인데 위에 보이는 거는 지금 일반적인 편집기 형태, 형태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위키 문법을 몰라도 몰라도 그냥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놔서 좀 진입 장벽을 조금 어, 없애봤고요. 그리고 그 편집권 같은 경우도 또 아마 같이 쓰자 했을 때 아니야 이거는 일부 사람만 쓸 거야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에게 편집권을 공개하는 것도 있고 일부 초대된 사람만 그할수 있는 이런 기능도 좀 뒀습니다. 아, 히 빨리 넘어갔죠 그리고 히스토리도 누가 어떤 걸 고쳤고 어디서 뭘 했고를 어, 다 히스토리를 볼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 보고 난 다음에는 그 히스토리를 앞으로 돌릴 수도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 이런 노하우들이 그, 어,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지금 막수 정도 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보면 뭐그 제가 봐도 이렇게 크게 재미는 어, 없어 보이는데, 근데 네,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이, 이, 이, 이런 거 같은 건 되게 재밌어요. 어, 이 지역에서 주거 부하기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공짜로 집을 얻어서 살수 있을 것인가. 이걸 기농한 청년들이 노하우를 내놓으셨어요. 아, 스펙타클해요. <웃음> <웃음> 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웃음> 이게 <이제> 끝났거든요, 발표가. <웃음> 단순하죠. 그, 그런데 근데 저희들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게 별로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뭐 태양신제도 도없고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으셨던 분들은 꼭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필요하십니다. 태양신으로 만들어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그, 그래서 제가 각 공개이건데요. 아 제가 만이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방 안에 들어가서 그림 그리고 글자 쓰고 이는게 되게 좋아해요. 특히나 이렇게 제가 음. 또 아내한테 혼났을 때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웃음> 그러니까 화를 삭히는 거죠. 화를 낼 수는 없고 내면 죽죠. 힘들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태도도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식인도 그랬던 것 같고, 아우라도 그랬던 것 같고, 오픈 노하우도. 이제 좀 여러분 같이 길을 가주시면 아마 길이 될것 같고 또또 또 길이 또 찾기 힘들면 우리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그 어, 제가 중요한 선배님한테 그 달력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신영복 선생님 달력인데요. 신영복 선생님 아마 올해 하두를 함께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라는 건데 함께 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보,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픈마우 뭐 아직 그 미천하고 아직 뭐 지질한 서비스지만 저희가 이게 좀아 약간 그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 많이 참석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아 이게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놓으면 그게 더큰 스노볼을 막불러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픈마우 하나만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그 저희 그뭐제 블로그, 제, 제 트위터고, 마우트 대전한 트위터고, 제 이메일이고, 저희 그 오픈마우는 IT캐너스라는 서비스에 그 우리 재단의 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IT캐너스는 IT캐너스라고 어,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이 또 항의 같은 거 들어와요. 지 문법적으로 많이 안 된다. 이제 어떤 뜻이냐면 IT가 캔 가능하게 할 건데 우리를 가능하게 할일요 뭐 그죠? 예, 이 예, 예, 예. 어, 요, 요, 우리가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는 그 엔젤 이너스라는 커피 집에 갔다가, 그 그리고 아 괜찮더라고? 엔젤 이너스. 그래서 아마 지금 오픈 와우, 아이트 캐 소명이 쭉쭉쭉쭉 다 기억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함께 해서 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